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인식하는 자기의 얼굴은 주로 정면에서 어, 보이는 얼굴이기 때문에 뭐 눈의 크기라든가 뭐코 퍼짐의 정도라든가 얼굴 브이라인 등이 그 측정의 어, 주된 요소를 이루겠지만 남이 내 얼굴을 보는 각도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면에서 이렇게 보면 침도 튀고 입냄새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면에서 이렇게 서로 다정스럽게 보는 시간보다는 옆면이나 사면에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잘 나온 사진 특히 카톡이나 페이스북에 본인 푸사를 보면서 그런 잡버을하는내 얼굴과 남이 생각하는 내 얼굴이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여벌구가 연예인의 옆모습에 가장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어찌 보면 한가인의 비순각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이 여성분 얼굴 옆모습의 특징으로는 코끝에서 코기등 인중 윗입술로 이어지는 연예인 비순각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95도에서 110도 정도가 되는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만 이 왼쪽 분의 경우도 약 100도 정도의 이상적인 비순각, 비순각도에 듭니다만 전혀 예쁘지 않습니다. 여기 좁은 비순각도부터 열린 비순각도까지 한번다 모아보았는데요. 왼쪽은 노란 화살표 사이의 각도가 좁은 비순각인데 뭐한 40도 정도가 되려나요? 그 중간 여성은 왼쪽보다는 더 열린 듯 하고요. 오른쪽 분의 경우 비순각이 정말 쫙그 열려버렸습니다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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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중 길이가 짧기 때문입니다 코가 높다고 하더라도 눈이 아주 조그마면안 예쁘듯이 얼굴이 브이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코가 납작들창 코라면 예쁘지 않듯이 정면 얼굴에서의 예쁨의 중요도는 1번 눈 2번 코 3번 얼굴형이 되겠는데요 옆면 얼굴에서도 이상적인 비순각도라고 하여도 인중이 길다면 빛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신 분을 그림으로 변환한 것인데요. 왼쪽의 경우 코 끝과 윗입술로 이어지는 비순각이 70도에서 80도 정도 되었는데 비순각 수술로 오른쪽과 같이 약 110도 정도로 만들었을 때의 하관 느낌은 일반인 얼굴 라인에서 연예인 얼굴 비율로 바뀐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왼쪽 수술 전에서 오른쪽 수술 후 모양으로 고양이 수술, 러블캣 수술 등으로 비순각을 바뀔 비순각을 그 바꿀 때그 비스듬했던 인중이 이렇게 고추 서게 되면서 자칫 긴 인중이 되겠는데요. 비순각이 열리기는 하지만 인중이 길어지면 흡사 원숭이 인매가 되는 비순각 부작용이 될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. 다시 이 사진으로 돌아가서 비순각도는 둘다 100도에서 110도인데 왼쪽은 별로 예쁘지 않고 오른쪽이 예쁜 이유는 바로 이 빨간 화살표의 각도 때문인데요 즉이 파란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처럼 이렇게 수직 방향이면 그 예쁜 비순각도지만 왼쪽처럼 그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경사져 있게 되면 이상적인 비순각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예쁘지 않게 됩니다 즉 비순각을 만들 때 코끝 성형만으로 빨간 화살표를 만지는게 중요한 게, 만드는 게그 중요한 게 아니라 아랫변 쪽에 경사진 파란 화살표를 이렇게 세워주는 게더 중요한 부분입니다. 빨간 화살표와 파란 화살표를 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례를 보시게 되면 빨간 화살표, 그 빨간 화살표 쪽, 즉, 코끝 쪽은 전혀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파란 화살표 쪽, 즉 인중 쪽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캐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비순각을 예쁘게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각도의 양 그러니까 뭐 90도다 뭐 70도다 80도다 이런 각도의 양보다는 방향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이상적인 비순각도인 100도를 유지하면서 연인 비순각을 만들 수 있는지 혹시 비순각 필러나 귀족 수술, 고양이 수술만으로 만들 수가 있는지, 아니면 코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, 이렇게 되면 들창코가 되겠죠. 비순각도를 만들게 되면. 그렇게 해서 만들 수 있는지, 그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